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남자 이슈 포커스입니다 오늘은 진의 아미를 위한 유쾌한 안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BTS 진의 솔로 활동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신보 음원 성적은 물론 다양한 방송의 예능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번 활동은 진의 입대 전 마지막 모습이며 얼마 남지 않은 시간 BTS의 팬덤인 아미에게 줄수 있는 선물일 것이라는데요 BTS의 맏형 진이 솔로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진은 최근 솔로곡 더 아스트로나우트를 발매했는데요. BTS는 지난 6월 단체 활동 휴식기를 알리며 솔로 활동을 이어간다고 밝혔고 진의 솔로 앨범 역시 멤버 개인 활동의 일환이며 또한 진은 올해 이때 선언을 한바 군백기를 앞둔 그의 마지막 활동입니다. 진은 방송이나 유튜브 등 제약을 두지 않고 팬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유튜브 채널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의 시작으로 SBS 런닝맨 유튜브 할 명수 등에서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근몇 년간 해외 무대에 집중했던 그룹 BTS가 앨범 발매는 꾸준히 했지만 국내 예능에서 쉽사리 볼수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세계를 초점에 둔 그룹 활동이 아닌 개인의 욕심이 동반된 솔로 활동입니다. 특히 진는 이때를 앞둔 시점 아미에게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데요. 그의 속마음은 디 아스트로넛의 뮤직비디오에서 크게 회자된 바 있습니다. 어린 여주인공이 타고 있는 자전거를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진이 핸들을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자신의 상황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진의 이번 활동은 아미를 위한 선물이라는데요. 통상 월드스타라는 수식어를 갖는 연예인들은 TV나 타 콘텐츠에서 얼굴을 보기 힘들었습니다. 친숙함보다는 스타로서 대중을 만나온 것인데 하지만 진은 친근한 예능이나 방송에 나와 보다 대중 친화적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솔로 활동이 방탄소년단이라는 브랜드 가치도 훼손하지 않았고 혼자가 오히려 강점으로 부상했으며 또한 솔로로서의 가능성도 보여줬습니다. 음원 성적도 놓치지 않아 디에스트로넛은 국내 한터차트와 서클차트 주간 앨범 차트 정상을 휩쓴 데 이어 영국 오피셜 차트 오피셜 싱글 차트 톱백 61위 오피셜 싱글 세일즈 차트 톱백과 오피셜 싱글 다운로드 차트 톱백 2위에 올랐고 다수의 광고에도 출연, 시대의 아이콘이라는 명성은 여전했습니다. 이때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주위의 걱정과 달리 본인은 팬들에게 유쾌한 안녕을 건네고 있는데요. 우리 BTS는 친근해서 뜬 거다 언제 어디서나 최선을 다하는 게 진정한 슈퍼스타가 아닌가라고 말했으며 감추기보다는 드러내며 팬들에게 다가가는 BTS 멤버들의 개인 활동에 길을 터준 든든한 맏형임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BTS와 아미들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하는데요. 방시혁 의자는 10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하이브 회사 설명회에서 BTS는 우리의 시작점이자 우리가 여기까지 올수 있게 해준 동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방시혁 의자는 아미 없이는 한 걸음도 갈수 없다며 팬들에 대한 감사함을 드러냈다는데요. 이어 아미와 동고동락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10년을 같이 오면 가족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BTS 유산을 더 영광되게 하고 이를 위해 아미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판을 잘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시혁 의장은 음악과 아티스트를 향한 팬들 진심 앞에서 하이브는 적당히 일할 수 없는 회사라며 아티스트, 팬, 업계 종사자가 함께 만들어 온 산업 가치가 멈춤 없이 성장하도록 가장 부단히 연구하고 도전해야 한다.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하이브의 DNA라고 말했습니다. 방시혁 의장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잘못한다면 지금처럼 엄하게 혼내주시더라도 이 회사가 팬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BTS 진의 행보와 아미에 대한 사랑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팬들의 사랑을 잊지 말아주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